테스렛의 외형적 특징은 프론트롬의 쥐와 동일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으며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테스렛은 회색 피부, 갈색 코리, 붉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흰색, 갈색, 분홍색 등 다채로운 색상의 테스렛들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17cm의 평균폭 10cm 정도의 키를 가졌고 무게는 약 800g으로 추정되며 수명은 1에서 3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병금의 바닥이나 부서진 파이프 내부에서 쉽게 발견되는 데스렛은 놀리를 지어 생활하며 움직임을 보이는 유기체라면 가리지 않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보통 방황자를 발견하게 되면 발과 다리를 물어뜯어 쓰러뜨리는데 쓰러진 방황자의 눈을 파고 들어가 뇌를 파먹는 무서운 수평을 보입니다. 데스렛은 엔티티 원링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주로 인간이나 스킨스틸러의 살 또는 인간의 뇌와 위장만을 먹기 때문에 만약 뇌보다 위장을 먼저 먹힌다면 말로 표현 못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테스렛을 마주하거나 길들이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지만 어린 테스렛을 합치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백룸의 유의한 요소로부터 방패가 되어주는 길들인 테스렛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테스렛 주변에는 성숙한 테스렛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터식 뒤로 들어가는 것 또한 죽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백룸을 배회하다 비릿한 생선 냄새를 맡았다면 테스렛이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 다른 방향을 향해 도망쳐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